야! 야, 동생! 나 배고픈데 왜 밥이 안 나오는 거야! 빨리 밥, 줘. 자, 자. 우리 사랑하는 리아, 그리고 여맨이자리안 앉도록 해요. 아인 왔구나! 아니, 엄마! 왜 지금 갖고 와! 아, 밥상머리 앞에서 그렇게 하는거 아니에요 앉아요 맛있는 밥줄게요 아 싫은다 말말좀 들었으면 좋겠네 빨리 먹자. <웃음> 우리 여맨이 어? 회초 먹고 미아는 응? 수제 피자 안익은거 먹고 그 우리 모두 건전하게식자요아지 쿠키를 먹으라고 주면 어떡해 내가 이래서 금쪽이가 되는 건밥 모양이 맨날 이 꼬라지잖아 나 진짜 어... 못 참겠어 어, 나 오늘부터 비행 청소년 될 거야. 나도 어... 오늘부터 금쪽이가 되기로 결심했어 엄마 죽고 싶어 엄마 어... 진짜 한방 맞을래 안 되겠다 우리 리아랑 엄마. 여맨이가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단원형 박사님 불러야겠다 그게 뭔데? 불러봐 내가 가만 놓지 않을 테니까 내가 어쩌다 이런 아이들을 키우게 됐을까? 리아야 부장나면 나쁜 거야 나 비행총 소년이잖아 그냥 그 선생님한테 치. 시켜버릴 거야. 우리의 버릇을 절대 고칠 수는 없을 거야. 우리는 난처럼 막 나가니까. 최강 금쪽이 형제니까. 난 진짜 막 나가. <웃음> 자, 얘들아, 안녕하세요. 아주마 아주마는 뭐야? 아줌마? 아줌마는 우리... 뭐야? 우리 끔찍이 친구들 반가워요 저는 단은영 박사예요 아, 어쩔 우리 끔찍이 친구들 말을 안 듣네요 근데 어쩔 어쩔 아안 들으면 아줌마가 이렇게 깨서 집어 어아아 들어가 그래, 들어가, 그래, 들어가, 그래, 들어가. 그래, <웃음> 안되겠다 단은영 박사님이 말씀하신다 우리 끔찍이 친구들 우리 끔찍이 친구들의 버르장머리를 확 고쳐줄 <웃음> 솔루션이 있단다 아줌마를 따라와보겠니? 아.. 이뭐 응? 별거 없겠네 따라와보겠니? 아 여기가 어디 지옥이다 그래요 선생님 여기가 도대체 어딘가요? 자 단은영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끔찍한 버르장머리를 고칠 때까지 금쪽이 타워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어, 안할 건데 그럼? 이게 무슨 솔루션이야? 안 하면 그만이야? 야 동생아 근데 나 너무 배고프다 빨리 나가자 그냥 자 뭐... 너희는 이 솔루션을 결국 뭐야?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아 뭐야 이게? 뭐래? 뭔데 이게 야 쉬운데? 동생아? 그냥 나가서 그냥 빨리 밥이나 먹고 아이 짜증나네 엄마한테 피자 시켜달라고 하자 그래. 그리고 엄마가 피자를 시켜주면 때리자 그럼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닐까? 아. 우리 친구들은 싸가지를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네 너도 때려줘! 동생아 그건 너무 심한 게 아닐까? 아 그런가? 넌 너무 금쪽인 거 같아 네가 시키길래 이렇게 해야되는 줄? 자 아. 아, 괜찮아요 자기의 의견을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도 좋아요 뭐야? 진짜 때려줘? <웃음> 좋아요 엄마 잘 못했어요 효도 많이 할게요 엄마 보고 싶어요 벌써부터 엄마 보고 싶어 빨리 묻혀 줘. 우리 여맨이가 엄마가 그립나 보네요 그렇죠? 네 근데 이럴 때만 엄마를 찾으면 안 돼요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그냥 그런 척한 건데 토가 넘어가긴 그래 맞아 순진하긴 때려줄까? <웃음> <웃음> 너 진짜 금쪽이구나. <웃음> 진짜 때려줄까? <웃음> 아이, 아이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갑자기 무서워져요. 자은영 <웃음> 선생님은 약간 이중 자아가 있어요. <웃음> 오 지킬의 <지키렛> 하이드인가봐. <웃음> 그만 탈... 찡찡거리고 올라오란 말이야! 어, <웃음> 내 선생님도 아래에 계신데요? 선생님은 어. 너희들을 밑에서 받쳐주는 존재란다. 아, 아 탈출해가지고 엄마한테 화풀이할 거야! 왜 그래, 이런 데를... 탈출해가지고 난 때려줄 거야! 아, 야! 그건 말이 너무 심하잖아! 아, 아, 그 그쪽 그런데...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는 아. 것 같은데 저한테 아. 상담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형욱 쌤한테 받아야 될것 같아요 <웃음> 그 분은 강아지를 가르치시는 분인데요 우리가 개라빈인가? 그러니까요 건가? 우리가 개라빈인 아... 것 같은데? <웃음> 그렇구나 아! 여기는 참는 곳을 배우는 정신과 시간의 방이었구만 하지만 나 리금 쪽 이런 거에 굴라지 않습니다 역시 리아야 태생부터 악마였어 마음에안들면다 때려줄 거야 나 육아 교육 경력 68년만에 이런 애들은 처음이야 68년이면 아! 이빨도 없으시겠는데야 <웃음> 말조심하는게 좋아요 너희들도 그렇게 될수 있어요 근데 우리뿐만 어. 아니고 다른 친구들도 막 올라가는데 이 친구들도 금쪽인가요? 네다 금쪽이들이에요 한이 한... 이이 친구는 왜 들어왔나요? 물건을 훔쳤나요? 아제저 녀석 제 친구예요 뭔데? 같이 문방구 아저씨를 흠심 뵈줬지야 <웃음> <웃음> 그거 너무 바쁜거 아니냐? 그거, 그건 감옥가야 되는거 아니? 저 친구는 지금 <웃음> 1년째 타워에 있어요 <웃음> 어쩐지 사라졌다 했는데 <웃음> 1년째라 1년 동안 여기서 타워했다고? 어? 난 이상한 줄 알았지 어쩐지 학교를 안 나온다 했더니 이놈은난 벌써 반성이 되는 것 같기도 해 내가 엄마한테 왜 그런 짓을 했어난 그러니까. 짜증나 <웃음> 짜증나 <웃음> 왜 이런때 날 보낸 거야? <웃음> 너는 진짜 악마로구나 리아 어린이 다른 친구들처럼 1년동안 여기에 있으면 그런 말쏙 들어가게 될 거예요 1년 안에 여기 왜 있어 오늘 안에 나간는 <웃음> 오늘 안에 나가면 너도 빠질 줄 알아 <웃음> <웃음> 다 때리는구나 아! 이제 좀 반성이 돼? 음... <웃음> 아! 어, 선생님 저 이제 반성했어요 내보내주시면 안 돼요? 응안 no. 음, 돼요 <웃음> 선생님 진짜 이렇게 싹싹 벗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들으세요? 제가 싹싹 비는 소리? 제발 음. 좀깨보내주세요아니 선생님은 와. 우리 어린이들 마음을 잘 이해해요. 지금 당장은 <웃음> 포기하고 싶겠지만 그런 끈기와 인내심이 중요한 거예요. 네. 끝까지 한번 깨보도록 해요. 그럼 선생님도 이더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깨보세요. 선생님은 금쪽이가 아니라 괜찮아요. 응? 삥! 진짜 이 금쪽이 타오를 니까 갑자기 착해지던 것 같아요, 선생님. 그쵸? 네. 근데 선생님은 그 말을 믿지 않아요. <웃음> 랭님, 제발 믿어주세요. 절대 안 믿어. <웃음> 선생님도 금쪽이었나본데요. 우리 선생님한테 싹싹 빌고 집에 돌아가자. 아! 아! 아! 야 우리 그냥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하자 바보야 <웃음> 엄마한테 손발 싹싹 빌 준비됐나요? 네 저도 됐어요 니아 진심이 안 느껴지네요 아니요 저는 마음에 안 들면 일단 때리고 보거든요 야 너도 빨리 그냥 선생님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우리 엄마한테 어? 미안하다고 하자 어?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다고 말이야 그리고 엄마 말씀 잘 듣고 착한 어린이가 되는 거야 어? 그럴게 그래 이렇게 그러면 자. 제가 어머님한테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? 아네 여보세요 어머님 아네아리아랑 여매님과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데 어떻게 할까요? 정당들네 <웃음> 이런 선생님 제발 나가게 해주세요! 하직 <웃음> 진심이 ]이야. 느껴지지 않아요 <웃음> 착한 아이가 되겠어 이제부터 바란말만 하고 오 엄마에게 집에 가서 말할 거야 살아간다? 살려간고너이 <웃음> <많이> 변했구나 <웃음> 정말 죄송하다고 역시 나의 솔루션은 틀리지 않았어 애들이 지 잡듯이 잡는 거 내가 항상 제 마음을 이렇게 미로 같았죠? 항상 불만만 있었어요 하지만 언젠간 탈축으로 이렇게 찾게 되는 거죠 음. 이제 착하게 살 거야 여기서 나간다면 말이야 어? 헉, 이거 뭐야? 선생님?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이거는 왼쪽에 있는 건 아빠의 마음 오른쪽에 있는 건 엄마의 마음이에요 다치지 않게 조심히 지나가요 아 아빠요! <웃음>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야 <웃음> 아유 여맨이 피가 반토막이 났네 어 금쪽아 너도 탈출할 거니? 저 금쪽이는 3개월 전에 왔어요 <웃음> 3개월 동안 탈출을 못했다고? <웃음> 어디야 친구야? 도대체 어디야? <웃음> 너도 탈출하고 싶구나 간절하구나 <웃음> 날 바라보지마 나도 몰라 길을 <웃음> 먼저 가요 이러지마 <웃음> 잠깐만 아래에 떨어질 자리를 오! 오. 고맙다 친구야. 아! <웃음> 이 즉시 처리야. 어허, 리아 어린이. 같은 친구를 폭행하는 거는 아주 나쁜 행동이에요. 무슨 소리예요? 제 뺨을 때린 건데. 아, 그래요? 전 정신 좀 차려야 돼요. <웃음>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음. 음. 음. 음. 음. 좋아. 남을 믿는 마음을 항상 가지라는 뜻이었어 오, 오늘도 오 교훈 하나를 깨달았네 아, 이제 이게... 다섯 간 모수... 여섯 간 회오리에요 우리 끊지기는 그냥... 할수 있어요 여섯 간 날... 회오리 그냥, 그냥 날 가자. 죽여라 날 죽여라 가자 여섯 간 회오리 가자 아. 오, 나. 아. 치료하는 거야 우리 나쁜 마음을 다시 한번 시도해볼게 <웃음> 왔구나 형. <웃음> 이제 싹싹 빌자. 제발 나가게 해주세요. 제가 잘못했어요. 저 쓰레기였어요. 제가. <웃음> 제가 엄마 아빠. 이제 좀 아빠. 깨달았나요? 이다 얘 네. 얘들도 예, 빌고 있는 것 봐.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을 여기서 배웠습니다. 정말. 좋아요. 이제라도 깨달음을 얻은 것 같네요. 오늘 또단은영 박사님의 솔루션성공 어디야? 엄마 아빠한테 싹. 빌자 우리 엄마 보고싶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면 금쪽이로 변할지도? 진짜 눌러라? 음?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, 아무것도 어? 아니에요 선생님 <웃음> 선생님이 지금 이상한 소리를 들을 것 같은데 우리 함께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탈출을 못해보도록 할까요? 안돼 <웃음> 와아요 안녕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